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야 예수 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오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제인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지 죄인받으소서 소 어.